어! 얘 예, 윤정아 넌안본 사이에 이뻐졌다 <웃음> 이뻐지긴 뭘 뭐. 어쨌든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다 가방 좀 내려놔야겠다 어, 세상에 그 가방 혹시 아마머 기집에 뭐, 뭐, 버는 눈은 있어가지고 맞아, 이번 아구찜 신상? 됐다고 됐다고 하는데 굳이, 아유 굳이 굳이 우리 신랑이 선물해 주더라고 세상에 진짜 넌 신랑 잘 만났다 <웃음> 아니 그러긴나 말이야 아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내 남편, 솔직히 짠돌이라고 우리 친구들 사이에 소문났었잖아.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 딱딱한 양반이 말랑해졌대? 음... 그게 사실 내가 애교가 좀 많잖아. 음... 그렇지? 아니 애교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쌀쌀 많아보이던 우리 그이도 애교에 그냥 사르르르 녹아버리더라고. 내가 그렇게 귀여워 보이는지 이것저것 못 사주고 못 해줘서 안달이라니까 아주 그냥 사랑꾼이야 사랑꾼 오, 그래 애교를 다녀왔어 음음 음. 여보 왔어 음, 음 다녀왔어요 어, 엄마 안녕 음 근데 너희 어?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아직까지 티비를 보고 있어? 에이 내일 보면날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찍 자야지 키 그렇다가 어? 짜리 몽땅해진다잉? 알겠어요 오빠 올라가자 오. 음, 음, 음, 음 빨리 자 얘들아 음. 음. 음, 음, 음. 여보 윤정이 알죠 고등학교 동창. 음음 음, 알지. 음 오늘 만났던 친구분 아니야. 음, 음 맞아요. 아니 오랜만에 보니까 애가 완전히 변했더라고. 부티도 나고 피부도 좋고 얼굴에 꽃이 음. 핀게 남편이 잘해줘서 그런가. 음아 음, 아, 그래. 음 윤정이 남편은 그렇게 윤정이한테 잘한대요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갖고 싶은 거다 사주고 음 그렇구나 음 <웃음> 이이는 TV 본다고 그냥 정신이 없네 요즘 들어 내 말에 더 집중을 안 하는 느낌이란 말이야 애교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쌀쌀 많아 보이던 우리 그이도 애교에 그냥 사르르르르르르 녹아버리더라고 내가 그렇게 귀여워 보이는지 이것저것 못 사주고 못 해줘서 안달이라니까 아주 그냥 사랑꾼이야 사랑꾼 애교? 흠 음, 나도 한번 부려봐 누가 알아 내가 애교 부리면 우리 남편도 윤정이 남편처럼 사랑꾼 남편이 됐지 그래 솔직히 나 애교하는 거좀잘 어울리잖아? 안 했을 뿐이지. 해서 손해 볼게 뭐가 있어? 아야, 집에 끝났네. 이제 슬슬 자러 가야겠다. 여보, 나 먼저 올라갈게. 튐! 어? 여보. 응? 여보. 안방에 올라가기 전에 나물한 잔만 떠주면 안 될까? 목이 말랐죠. 지금 뭐라고 그랬어? 여여봉 여, 응. 여봉. 하, 괜히 했나? 반응이 너무 별론데. 차, 찬물로? 응. 나는 찬물 좋아. 어. 아 알았어. 진짜 통한 거야? 저? 오, 어. 오모, 웬일이야? 귀찮은 건딱 질색하는 사람이야? 야 봐. 벌써 점심 다 됐어? 아니요 그게... 딱 나... 오늘 점심에는요 요 앞에 있는 피자가 너무 뭐 먹고 싶은데 여보게 좀 사주면 안 돼요? 어... 피자를 사 와달라고? 음! 너무 약했나? 좀더더 해? <웃음> 이유는 다 m n 밖에 나가는 게 너무 시장 음... 괜히... sure if I'm not sure if i 그러면 미 s u 빼 e if I'm 어... 그래... 어... 아, 알겠어! 야 웬일이야 진짜 토하잖아 아, 다녀올게 어 엄마 집에 택배가 온거 같은데 미호는 우리 자기가 미혼을 위해서 피자를 사 와준다고 해줘서 너무 이뻐 아아 오늘 점심은 피자야? 진짜 맛있겠다! 이게 왼쪽이래? 아싸! <웃음> 여보! 진짜 여보, 미혼을 위해서 피자를 사와준 거야? 이거? 무슨 피자야? 페퍼로니 피자 다음부터 쉬림피 피자로 살게. 어? 진짜? 만얘들아 <웃음> 뭐해? 안 하고? 여보, 아, 안 먹고 뭐해? 여보. 응? 음? 미호는 손에 기름 묻히기 싫어. 아. 아, 아. 뭘 아. 보고만 있어요. 아, 얼른 먹겠줘요 미호는 빼뿌른니 많이 올라갔죠. 아! 그, 그, 그래, 알, 알, 알겠어. 아, 아, 아. 아! 왜 저래? 밥 먹는 동안 하루종일 야빠야빠어 진짜 연락 이상해! 몰라. 어 소름 돋아. 아까부터 아침부터 어 저러고 계시던데 아이 어, 꿈에 나올까 봐 겁나네. 야빵 미역밥 먹을까? 이게 뜨거뜨거 싶다. 같이 같이 먹을까? 안 해. 오빠. 오빠. 어어, 어. 그래, 먹자, 간식. 여보, 먹여줘요. 아까도 미오 입속에 퐁당 잘 먹여줬잖아요. 그, 그, 그래, 뭐, 아, 아, 아. 아, 음, 여보가 먹여주니까. 너... 아... 여보, 설거지 좀 택시를 줄여 여보, 미워 커피 마시고 싶어요 있잖아요. 어제 윤정이가 아고찜 신상 가방을 들고 오는데 그게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미호도 하나 사주면 안 될까? 아 사줘요. 어, 어 그래 그래. 그러면은 어 당장 사러 갈까? 가자 가자 <웃음> 어이, 뭐야 진짜 애교 싫어하는 사람은 없나봐 아싸 이게 왜행쥐야 <웃음> <웃음> 음? 여보 가방 쓴다면서 병원은 왜 왔어요? 여보 어디 음, 아파? 응아아아니야 아니야 어미원자분 아니야. 들어오실게요 여보 응? 미온는 아픈데 없는데? 아, 아니야 아 어, 얼른 들어가 봐 많이 아프시군요 따나오세요너 이건 노세요 미온은 아픈데 없... 따라오세요. 여보 <웃음> 여보 당연히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우리 여보가 아무래도 치매가 일찍 왔나 봐 증세가 아주 심각해 정상이 <웃음> 아니라니까 <웃음> 여보 어쩌나 아니, 저렇게 이스라니까. 됐을까 으흐... <웃음> 여보... 음, 여보... 여보... 미호 안아 여보... 미호 맞아너무 심각한 알고만... 죽을 수도 있어 뿅, 구독 뿅, 좋아요 안녕